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아 아, 두놈이 왼쪽 길. 나돌아서 와요. 캠핑카. 하 나도. 나도. 나도. 나도. 나도. 나도. 나도. 나도. 나도. 나나